예전에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왔을 때는 대구의 재개발 문의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구석구석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요즘 아파트 때문에 전화 오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맥락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꼭 찍어서 나는 이 아파트 아니면 안된다. 이 아파트 쪽에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는 곳이 없나요? 이렇게 묻는데 제가 미분양 할인 판매. 전문적으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2년 전부터 미분양 할인판매 준비를 하고 회원분들을 모집하고 회원분들이 많아야 우리가 쇼당을 칠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튜브 보고 연락이 오거나 지인들을 통해서 아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할인판매 계속해서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물론 할인 판매를 하더라도 저한테 그런 정보가 오지 못하면 저도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 뭐 아파트를 콕콕 집어서 얘기하는 분들 지금 시기에서는 13, 14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한번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할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중공후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할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흘러가는 동향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풍락론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보 아닌 이상 아파트가 상승할 기미는 없죠. 그런 댓글을 쓰는 바보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았고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 실제 경험을 하지 못했는 사람과 투자를 해보지 못했는 사람의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상황에서는 어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지 어느 위치의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꼭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외곽을 제외한 나머지 시내권의 아파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 분양가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 구축 아파트 중에서 가장 근매물로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이왕이면 저층보다 로얄층을 근매물로 저렴하게 구입하면 가장 좋겠죠. 물론 이런 내용조차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인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거래가 되고 매매가 되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는 수성구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분양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동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물론 수성구도수성구 나름입니다. 파동도 수성구고 지산범물동도 수성구입니다 우리가 수성구수성구 수성구 얘기를 하는 범어동과 만촌동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최고가 대비 40에서 4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최고가의 40%, 45%는 큰 의미가 없죠. 거래량을 보게 되면 나홀로 최고가를 찍는 사례들은 대부분 실거래가를 조작했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최고가를 제외한 나머지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저번 영상에 올려드렸다시피 전세가와 월세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월세는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는 누가 얻습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요자들 위주로, 실거주자들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것인데, 그 가격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표를 가장 현실성 있게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더 이상 갭투자는 할수 없을 것이고 투기 투자를 했는 사람들 마찬가지 전세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견딜 수 없으면 추가 대출을 해야 되고 추가 대출까지 할수 없는 상황이면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경매로 나오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대구에 경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더 중요한 것이죠. 그나마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아주 저렴한 1, 2억 대 아파트들, 그나마 2억 초중반대 아파트들이 일부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거래가 대부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들,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 대부분이 경매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자에서는 그나마 크게 오래되지 않았던 아파트들도 일부 경매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신축 아파트 분양권만 투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역세권에 기본적으로 준신축이나 오래된 아파트들 마찬가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고 투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결국 이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매물이 나오는 상황도 발생되고 그리고 현재 서울 경기 마찬가지 인천에서 계속 얘기하는 깡통 전세로 인해서 대부분 엄청나게 경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실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력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단한 번도 대구에 이만큼 많은 경매물이 쏟아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수성군마저도 엄청나게 아파트 매물이 경매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들은 신축구축할 것 없이 섞어서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구축아파트에 실질적으로 깡통전세들이 엄청나게 많고 갭투자를 어마어마해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상황들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누구나 할것 없이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하락할지 상승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빈정돼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뭔가를 바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4, 5년 만에 찾아온 절로의 기회라고 생각도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투기를 했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절망한 시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어쩔 수 없이 급매물로 팔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이 아파트를 다시 구입하는 사람 결국은 누군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 이익을 볼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손해를 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지인들이 없어서 명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욕심 때문에 저지르고 많은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욕심 때문에 질렀는 돈들은 결국은 정발되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또한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투자 투기를 했다가 고점에서 대부분 팔고 나왔는 투자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듣고 배우면서 또 한번 금매물을 구입하려고 기다리는 분들. 하지만 어디가 바닥인지 현 바닥에서 지하로 더 내려갈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금매물들이 팔리고 아파트 가격이 조금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한번 평생 살겠다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 상황에 아파트 가격이 2년,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1, 2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락해서 금매물로 나오거나 경매매물로 나오거나 아니면 건설사가 힘들어서 미 분양 할인 판매로 매물이 나오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고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뉴스를 보십시오. 그리고 뉴스도 예전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예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 분양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죠. 그때 대부분 엄청나게 아파트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중에 아파트 광고는 사실 신문과 방송기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현 입장에서는 짤막짤막하게 내용을 적고 사실적인 내용을 제대로 적는 기사들은 많이 안보입니다. 보시다시피 3,4월에 중국에서 팔린 아파트 상승거래 1,2일보다 높아 그건 너도 나고도 다 아는 내용이죠. 1월 2월에 달 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3,4월달에 거래량이 폭증하고 보금자리 특례론 그리고 세제 완화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일부 있었고 가격이 일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뉴스를 보지만 실제 들어가서 뉴스를 읽어보면 볼 내용들이 없는 뉴스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하나까지도 다양하게 읽어보시면서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예전 뉴스와 영화를 종합해서 비교해보면 IMF가 올 때도 실제 뉴스에서는 그만큼 위기라고 얘기한 뉴스나 기사들은 없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대부분 아파트에 대한 광고물이 많았지 본격적으로 경기 악화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뉴스들이 사실대로 오픈해서 상세하게 얘기한 뉴스들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전 뉴스를 한 번씩 스크랩해서 올려드리면 예전 뉴스를 싹다 뒤져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만 본다고 해서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 뉴스에 서그룹을 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찾아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분양 할인 판매로 아파트를 할인해서 판매했을 때 마찬가지 이런 일이 있다고 그냥 흘러듣는 것이 아니라 예전 뉴스를 다 뒤져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예전 2007년, 8년, 9년, 10년도까지 모든 뉴스를 종합해서 확인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